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4월 26일 일요일입니다 거제도에 왔어요 좀 멀리 원래는 목포쪽에 감성동 카고 원투 하려고 예약을 했는데 그쪽에 바람이 많이 터진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폭파가 됐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에이 라이 원투나 가자 해서 왔는데 거제도로 왔습니다 원래는 지세포 방파제 거기 갔다가 차박을 하고 일어나 눈 떴더니 방파제에 정말 발뒤 디 틈도 없이 조사님들이 많으셨어요 가족 단위 선생님, 조사님들도 조님 많으시고 여기 오기 전에 구조라 방파제 거기 갔는데 지세포나 구조라나 뭐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그리고 구조라는 한번 제가 밟아본 적이 있으니까 이제 올라가야 되나 그냥 하다가 배가 고파서 밥 먹고 잠깐 봤는데 낚시하수는 분들이 계시요 농소 몽돌 해변 보시다시피 바닥이 몽돌입니다 지금 한시입니다 카고원트대 두 대는 아들 여섯 거, 그리고 두 대는 제 경질대 갖고 왔는데, 아들 여섯 거두 대를 넣어줬더니, 던지자마자 입질을 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놀래미가 면방생, 딱 면방생 사이즈 나왔어요, 한 마리. 농소 몽돌 해변이 두루두루 뭐가 많네요. 낚시 할인마트 뭐 이런 것도 있고, 슈퍼도 있고, 주차하는 곳에서 바로 내려와서, 바로 낚싯대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입지를, 와, 여기는, 5천원짜리 한 통을 샀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서 산건 아니에요. 어제 그 지세포방파제에 들어가기 전에 밤에 한 12시쯤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한 통을 샀는데 5천원짜리가 있기도 샀더니 어 1박 2일 써도 되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양이 많습니다. 그 와, 그 근데 입질이 엄청나게 잘보이 진짜 카고 되는 저게 지금 엄청나게 입질이 심한 건 아니고, <웃음> 그렇지 입질이 막 고꾸라질 듯막 왔는데, 어, 왔다. 입질만 하고 말았다. 이거 저기 같은데, 망둥어? 어 맨날 집에만 있다가 바닷가 한번 데리고 나오니까. 아들 녀석도 낚시에 관심이 없어요. 바다 보니까 그냥 바로 슬리퍼 사달라고 해가지고 물속에 들락 날락 합니다. 지 누나랑 똑같아. 아침에 지세포 방파제에서는 굉장히 좀 착잡했습니다. 이 멀리까지 와가지고. 아무리 둘러봐도 낚싯대 던질 자리가 없어. 그리고 보니까 군데군데 대 찌하시는 군대 분들이 계셔가지고. 에? 아니야. 아니야? 아니, 이렇게 지금 돌지 어? 모르겠어, 뭐 달렸다? 어, 아니 작은 거야. 보다 보고 목줄 잘라 먹으면 보고지 뭐. 경질대에 한 대만 펴봐야 되겠습니다 너무 근투만 던지니까 멀리는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경질대를 하나 던져 놔야지 좀 멀리 치겠죠 여기 미끼만 달려있으면 그냥 있드라나 봐. 그냥. 어 저거 중간 것도 미끼 먹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에 이렇게 화장대 있는 터가 없잖아 지금. 없지. 내가 돌 던지고 나 내가 멀리 던지고 싶은 이유가 그거야. 어. 가까이 던진 뭐가 있겠어 돌 던지고 다 죽죠 버린네거기어 이건 또안나안 들어가네. 이렇게 던지고 놀아서? 어 응. 잡아줄까? 응. 어. 잡아줘야 될것 같아. 후루룩? 아까, 후둑, 분명히 후두둑거렸어. 어? 어? 어? 어? 어? 어? 진짜 놀래는가봐아 엄청나게 놀래미. 보리멸인 것 같아? 후두둑 많이 걸었는데? 후두둑만 걸었지, 사람아. <웃음> 아니요. 계속 끌어가야지. 오이거 어, 엄청 바쁘네. 원래 원투가 이렇게 많이 바쁜 게 아닌데. 아 이거 또 원투지 그래. 뭐, 카고 대던지다고 원투 아니야? 로. 부표까지 만나간다 모래밭이요? 멀리 치니까 버리면인가봐 어? 버리면 손태야 자자 응. 엄마 응? 놀래는 잡은 거 저를 가져가서 죽돼어 이거만 알아야 돼요 이렇게 두개야 돼? 네 뒷코기 켜놨어? 개들한테? 뒷기 켜놨어, 비콕이 켜놨어. 비콕이 켜놨어. 오. 왜? 왜? 개들이 그는 풀지마 야 이거 큰건하긴 보리멸도 이렇게 입질 크지. 긴장 풀지 마. 우리 같아. 우리 든지널꼭갈수있어 저기 저기 우리 어. 들어오고 아 진짜. 여기. 네, 뭐 잡았어? 아 이거 원놈이지 이건가 봐 입질만 어. 하고 바로 잘못 던지려고 한거봐 잘못 왜? 왜? 잘못 던지면 안 되지 만 그 반을 여섯 개니까다 쓰겠어 보고의 공격 성태 난리 났어 성태가 언제 타임 입지를 챔지를 할지 한번 타이밍 잡아봐 기다려 기다려 하지 성태야 저거보다 한열배는 실속거리고 챔질하는거야 기다려 기다려 체체체체 <목소리> 뭐야? 잡은거야? 나떠던져야 나 되는겨 <목소리> 잡은거야? 아못 잡은 것 같아 아빠 또 던져야 될것 같아 와 담배를 피질 못하는구나 저절로 금연 될것 같아 야 낚싯대 내대 폈다가 죽을 뻔했다 아빠 아들 이제 확실할 때만 채자 헌태야 중간 거 감어봐 중간 거 감어봐 가 벌써 입질해? 이거 거 맞아? 어 내가 들고 있는데 손톱 때문에 내가 지금 들고 있거든? 근데 특치잖아 지금 저 앞에까지 쭉쭉 끌고 와 이거 벌써 입질해 마 됐어, 어, 그대로 있어. 여기, 여기, 그거 내려놔. 어, 그대로 있어. 아니, 아니, 내려오면 안 되지. 어, 아빠, 어, 트야 기다려, 얘들. 이질만한 거 여기 애들이 지금 다 그렇게만 해 이상하더라고. 그렇지 아다 이래. 그치까지는... 꼭이비게봐 냈다. 모르겠어. 근데 꼭 저렇게 하더라고. 아, 그... 어? 그치? 도달이라고? 또서 또서. 아 우리 그럼 바늘이 크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너무 커서. 어 저기 묶음바늘 팔 텐데. 네. 그래서 안먹나봐 서태야너 그거 회수해봐 뭐? 어? 회수해봐 회수해? 어 그게 뭔데 묵직해? 그지오 천천히 가봐 천천히 가봐 너무 빨리 감죠아어 물려있어 이거 어, 빨리 감아서 묵직한거 아니야? 아니야 휘잖아 휘인어 앞으로 한 발짝씩 가면서 천천히 묵직해 잡혔다 이거 거야? 어 나이스! 후드후드 후드 없어? 후드후드는가 없는데 아까 놀래미 잡을 때도 후드후드가 없었어 잡혔어 보리멸이다 보리멸? 어 근데 훌치기 같아 훌치기? 어 앞으로 더오 보리멸이다 보리멸이니까 바늘이 큰가봐 와오이 크다 오. <웃음> 아니 그같은 보리멸이다 와 진짜 크다 이거는 성태가 빼기가 조금 위험할 것 같은데. 아 그래? 아니 어떻게 거리가 나가는 멸치 아니야? 아니야요 멸치 맞다니까? 어? 자, 저저 저. 어. 예, 예. 오. 시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조심. 잡았어. 저 다시 잡았어. 오! 서태야! 왜, 왜, 왜? 입질하잖아. 또 전투가 시작됐어. 서태야! 차차차차! 아, 아쉽다. 갑자기 왔지 마, 갑자기 지 마. 감지 마. 네? 내려놔, 내려놔, 내려놔. 다섯 바퀴밖에 안 가봤으니까. 어, 어. 에이, 아쉽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성태야, 중간 거, 회수해봐. 중간 거? 어, 감아, 감아. 어? 바로 입질하네? 저거 아거아거아거아 성태야, 좋아. 입질 잘 봐. 살, 짝 감아. 어? 뭐야, 가, 기다려, 기다려. 지금 감아? 아니야, 아니야. 어, 사, 살짝 감아. 왜 추수려? 자기야, 이거 걷어야 되겠다. 지금 딱두 개면 이분해하지 현태가 못 봤어. 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살짝 그어 살짝. 됐어. 채, 채, 채, 채. 있어, 있어. 있어? 잡았어? 어, 어 있어. 후드 후두 안 그래? 후드후드는안 그래, 는데좀 많이 못직해 지금 지금까지 다 잡았어. 어, 그래? 근데 지금, 이거 잡은 건가? 잡은 것 같은데? 어. <웃음> 뭐 잡았는데? 아, 그래. 어? 잡았네. 저 잡아. 잡았네. 보고다. 이거야? <웃음> 아! 이 나쁜. 아, 가까이까지 해봐. 이 나쁜 보고. 가면 우리 미끼로먹 어, 보 아, 보고. 보고. 보고. <웃음> 되게 되게 아또 화난다 화난다 물통에 들어? 이거? 응 생각 없어 꼬리 잡아? 어 꼬리, 꼬리 잡아 선태야 어? 이빨은 조심해야돼 아빨만 조심하면 돼? 어 아니 아까부터 계속 괴롭히던게 보호였어 아, 근데 또, 지가 잘못되잖아 사이즈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이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어. 던지자마자, 아, 어? 아, 아 이, 이번엔 아빠가 좀 해볼게, 아. 어, 해빛 들었어? 잡았어 아니. <웃음> 아빠가 챙이니까 <태으니까> 못했어. <웃음> 아, 어. 아, 와, 던지자마자 입질 엄청나게 온다. 또 보건데 이거 확인, 확인. 야, 한쪽씩 맞자 이제 아 바늘에다가 응. 지렁이 그 이빨이 있어 응. 그 바로 밑에 아, 그거... 고기만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응. 거기까지만 미끼 다는 거까지만 선택해봐 응. 손상보다 입질더 많은.. 어. 기다려 기다려 채챠챠챠 어때 어때? 잡은 거 같진 않은 것 같은데 잡았나? 일단 패슨 어, 어, 그래. 해볼게 어 어. 슨 한번 해볼게 어 잡았나? 안 잡았나? 느낌이 어때? 모르겠어 없다 어? 어? 그래 잘 됐어 미끼 였다가 미끼 깨봐 아빠가 던져볼게 잘 놓고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해 봐. 막히는 거 있으면 아빠한테 물어보면 돼. 오. 아 아빠 또 버거야 이거. 아. 기아 깔짝깔짝 뜯어 먹는 게 버거거든. 아 아빠 여기 와가지고 힘이 쭉 빠졌어 진짜. 계속 왔다 갔다 해 계속. 저 보거지. 어. 저러다 이제 먹는다 이거? 보고 몇 마리였나 잡 보고 어쩌먹도 못하는 데 어? 잡혔나? 잡혔나? 잡혔다. 잡혔다. 잡혔다. 잡혔다. 근데 아빠 신 보어야 이런. 아주, 아주 배가 불러서 오는 거 많이 이제. 아 진짜. 입질이 보고 같더니. 라아 진짜. 징글징글하다 이거 보고. 아빠 그래도 이제 한 마리 잡았네. 야 저거 놀름이 아빠가 잡은 거 있지 아셔 노름이 내가 잡은 거야. 아 그런가? 내가 더센 거. 아 그렇구나. 이제 보호한 마리 잡았어. 아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다니. 어? 응? 우리 보거 친구 만들어줬어. 응. <웃음> 우리 보거가 이제 외롭지 않아. 너도 보거야, 성태야. <웃음> 운전 아빠한테 일는 소리네 참나야다 <웃음> <웃음> 5시간을 운전해야 되는데, 엄마 <웃음> 몇시라 근데 근데 여기 밤에 낚시 될까? 어, 또 입질 온다. 누구꺼 아, 빠꺼 이거 원래 성태 거였는데, 어, 혹시 내가 끼운거 입 어, 인거 아니야? 왔다 왔스 입이 즐거운 시간 어, 안녕하세요 거기다 드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간장 맛있어. 간, 간장 맛있어 간..간장 아니야? 간장이 아니고? 간장이랑 간장이랑 콘트가 먹죠 그거야? 응?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 이마맛는거잖 음, 내가 네, 체형은 아닌가아빠다 좋대요 왜? 네. 감사합니다 우리 탄산수는 없어? 있어요 여기 콜라 어? 아빠랑 성태랑 젓가락을 줘야 되는데? 응 그니까 이거 낚시 일고 싶어 으음 괜찮아 괜찮아? 어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우리 시간이다 우리야. 지응 음. 간장도 있어 아빠 근데 이거 다식맛 없으니까 꾸준히 먹자 웃기 전에 우리 딸이제서야잘 딸이 먹네. <웃음> 지금, 지금 먹을 때 보니까 사람 같네 <웃음>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이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 입질 보면서 먹으면 살찐다고? 아 진짜 너무하네. 네? 망둥이다. 망둥. <웃음> 어? 양태 새끼다. 어. 다시 있어. 아버님, 어서 오세요. 어. 아빠 조심. 어. 혼태야, 그때 놓여야 돼. 양태 치어도 나오냐? 아 진짜 붕장어만큼은 잡기 쉽다 진짜. 아유. 놀랐네. 왜? 키운줄 알았다. 양태가 있어도 그냥 순서로 잡히지 아빠 진짜 너 어렸을 때 남의 항도마을 가가지고 양태 이만원걸 잡았어 엄마한테 물어봐 내가? 아빠가 아빠? 엄마! 아빠 진짜 양태 큰거 잡았어? 응니잡아 팔뚝 많은 걸 잡았어 나입기 전이야? 어 같이 갔지 왕큐잡았어왕원 바늘이 작으니까 호킹이 잘 된다 아, 여기서 그거 있지않았어? 애들이 전, 어? 전반적으로 자고 어. 먹을 수있는왜보리면 <웃음> 먹을 수 있잖아 어? 놀래면 죽었다 어. 아 안죽어수 어? 뭐야? 뭐야? 위에 입질이 이렇게 온다니까 뭐야? 아니 보거 지금 너무 안 컸어 안나 보면 먹을 수 있어 어? 온다 야 어? 왔어. 봤어? 응. 그거 아니야. 어? 아니야. 오오 후두후두해. 놀랍니다 이거. 어? 엉켰다. 엉켰어 엉켰어. 어. 어 있어. 아니 아니야. 오. 오! 오! 아이씨. 성대잖아. 아, 나 진짜. 성대. 오, 그다 성대. <웃음> 진짜 <웃음> 어정쩡하야. 야, 진짜 잡보보의 자보. 천국이다, 잡보의 천국. 에이. 야, 아, 잘라. 아, 길게 잘라. 여기 끝에, 끝에, 끝에. 어, 에 미역 먹고 있어. 낚싯줄, 낚싯줄. 얘, 는뭐날운 있어? 없어, 없어. 됐어? 어 형태 그거 성태가 먹어? 뭐? 응? 먹어? 뭐? 응? 어? 여기 치킨 다 먹었네? 아니 성태 여기 더 먹을 수 있어? 아니 우리는 아인데 성태는 움직이니까 수현이랑 엄마 그거 다 먹네? 이러는 거야 <웃음> 맥주? 응 헤 <웃음> 엄청 많이 얹었어. 쟤, 쟤, 뭐지? 왜 저래 주세요? 아우. 붕장어는 근데 저기 밤 늦게까지 해야 돼. 거의 다 썼습니다 한 바닥에 보일 정도로 썼으니까 어 그래도 많이 남았네 어 지렁이 5천원짜리 한 통을 샀는데 엄청 많았어요 정말 그 타이라바 같은 경우 가도 이거 한 통이면 하루 진중을 놀겠습니다 그 정도로 많았어요 오늘 오후 1시부터 지금 5시 30분 정도 됐는데 어, 아들내이랑 잡은 마리수는 얼마 안됩니다 보고 뭐, 두 마리 작은 거그 놀래미 면방생좀 되는 거 성대가 그거보다 조금 더 큰거고 그리고 양태장대라고 하죠 조그만한거 그거랑 보리멸 한마리 참 자보 종합 선물세트인데 오 바람 터진다 근데 하루종일 하루종일 자잘하게 입질 굉장히 많았어요 4시가 간조였고 저희가 시작한게 중날물쯤 됐는데 그때쯤이 입질이 너으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막 당황해서 챔질을 했는데 놓치고 막 그랬는데 잔입질은 계속 있으니까 저는 잠깐 동안 낚싯대 세대로 했는데 그좀 힘들 것 같고 두대 쌍포정도 구성하셔서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심심하진 않았어요 아마 물때는 들물보다는 날물때 입질이 훨씬 좋았습니다 여기가 거제, 농소, 몽돌 해변인데, 지금은 마인들 철수하셨어요. 되게 좋네요. 나들이 낚시를 하러 오시는 것 같은데. 근데 조금 더 하고 싶긴 한데, 밤낚시 준비가 하나도 안돼 있고, 바람이, 막바람이 좀 터진 일이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자,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6시 반까지 정리 다 하고, 7시에 출발하면, 12시쯤 도착하지 않을까? 지금 해소할까? 롤 밑에 있어 아어뱅밭치 그기... 생겼어 쟤가 왜 뱅밭이 생겼어.. 저것만 챙겨 나머지는 살려주자 오. 음. 됐다 됐다. 아얘 살려주고 뭐, 거기서 살려줘 괜찮아 오